안녕하세요. 이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생각만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최근에 또 발견한 게 있는데요.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발뒤꿈치 부분이 없는 슬리퍼가 있더라고요. 항상 까치발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다리가 날씬해진다고 해서 씻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주부가 생각해낸 상품인데요. 그것을 사업화하여 연매출 40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한 사람뿐일까요? 분명 그런 아이디어를 한 사람만 떠올린 건 아닐 것입니다. 지구촌 어딘가에 타이밍은 다르지만 여러 사람이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매출 40억을 손에 넣은 주부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상품화했습니다 실제로 기업을 찾아다니며 제작을 일해 하는 등 행동을 취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분명 많을 것입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이디어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무엇이 이로운 일이며 최고의 성과를 줄 것인지 확인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행동이 빠른 사람은 나중에 시작한 사람보다 고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빨리 행동함으로 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자신에게 강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자신감에 비례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회가 생기게 되어 결국 이득을 얻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성공으로 바꾸면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무적의 상태로 돌입합니다. 이러한 구도에서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과는 차량지차입니다. 목적이 없거나 애매모호한 사람은 좀처럼 즉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고 싶은 것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우선 큰 목적을 만듭시다.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실행하면서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행동에 옮김으로써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세요. 자신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결국 해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